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어, 태국 음식점 타이리셔스에 가려고 합니다 타이리셔스는 이태원역에 내려서 해밀턴 호텔 뒷골목 정말 메인 거리라고 할수 있는 이 거리에 있는데 야...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 근데 왜밥 음식을 먹는데 몸이 찌릿거리지? 미쳤다. 아, 네. 오 이게... 네. 똠양꿍은 세계 3대 스프인 프랑스의 부야이베스, 중국의 샥스핀 그리고 태국의... 똠양꿍으로 전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요리인데요 이 요리 한번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똠양꿍에다가 면을 추가한 상태인데 이 플라잉 누드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여기 타이리셔스에서만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플라잉 누드의 비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 면을 싹 하면 이렇게 면을 이렇게 안에 이제 퐁당 담가서 드시면 됩니다. 일단 면만 먼저 덜어서 자, 자면 음. 어우 정말 쫄깃쫄깃하다 오 맛있는데? 약간 이 똠양꿍만의 그 향이 세지 않아요 그리고 매, 약간 매콤한 어, 그런 느낌도 있어서 아, 오. 똠양꿍은 태국의 전통 스프인데 이 스프에 또 면을 추가해서 먹으니까 또플라잉누들 보는 재미도 있고 처음에 오셨을 때, 와! 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우, 너무 맛있는데? 이야. 자, 먹어볼게요. <웃음> 와 진짜 시원하다 여기 속이 이게 약간 태국식 짬뽕 같아 <웃음> 내 기준에서는 새우 오동통한 새우까지 해산물도 들어있는 음자 하나 더어 새우가 되게 큼지막하게 들어있네 먹어볼게요 음, 아 진짜 맛있어요 아. 네 두번째 소개해드릴 음식은 얌운센이라고 해서 어, 태국식 당면과 새우를 곁들인 태국식 샐러드입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토마토도 있고, 토마토, 이건 양파, 또 엄청 큰 새우, 그리고 태국식 당면. 일단 기본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태국식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큼지막한 새우. 이게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겨가지고, 일단 새우부터 손이 가네. 자. 와, 이게 상큼하면서 달달한. 일단 기본적인 맛은 그래요. 상큼하면서 달달하다. 자, 이어서 먹어볼게요. 이게 와, 엄청 새콤하네. 오, 야문새는. 샐러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메인 요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입맛을 확 돋아주는, 돋구어주는 어, 그런 맛인 것 같고 사실 이 태국식 어, 당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꽤 배가 부를 수도 있겠다 그럴만한 맛있는 샐러드입니다 음, 건 음, 뭐지? 음? 오징어도 들어간 것 같은데? 오징어인지 무너지 <웃음> 오징어인가? 오세 번째 음식은 바로 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파타이입니다 파타이는 어, 타마니 소스에 새우를 넣어서 볶아 만든 태국식 면 요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레몬 나온 거를 야. 짜서 쫑쫑쫑쫑 넣고 고소하게 땅콩 간 거를 다 넣어도 되겠다 이거 고소해서 넣고 파타이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절로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맛 음, 진짜, 왜 태국의 대표 음식인지 알것 같아요.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 호불호가 없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다. 자, 한입 더, 마지막으로. 다음 소개할 음식은 풋밥 퐁커리입니다 아 발음도 어렵네 이 요리는 소프트쉘 크랩, 그리고 코코넛 밀크, 카레, 계란 이렇게 조합이 된 요리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미쳤다 진짜 맛있어 <웃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 튀겨진 소프트쉘 크랩을 아니 어떻게 개 껍질 이렇게 부드럽지? 아 진짜 너무 맛있어서 미치겠는데? 진짜 이거 1등 새우음식을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제가 먹어본 푸파풍커리 중에 진짜 단연 1등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드셔보세요 좋다 게살 볶음밥이 이제 이 크랩을 먹을 때 볶음밥과 잘 어울려서 같이 먹으면 또 좋다고 해서 제가 게살 볶음밥 하나 추가로 시켰습니다 아니, 내가 가볍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왜밥 음식을 먹는데 몸이 찌릿거리지? 나 지금 여러 가지를 먹었지만 풋팥콘커리 먹을 때랑 게살볶음밥 먹을 때 약간 찌릿거렸어, 진짜 정말로 저는 이 크레벨, 이 풋바풍 커리에 커리를 해서 먹으면 맛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다. 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다. 과연 어떤 맛일지 <웃음> 미쳤다. 너무 고소하고 아 나는 진짜 너무 맛있을 때 오히려 표현을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게지맛에원 플러스 1 했는데 5가 된 느낌이야 골목 맛집 이태원에 위치한 타이리셔스에서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태국 음식을 또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렇게 이태원에서 제대로 된 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와보셔서 한번 제대로 된 태국 음식 타이리셔스에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의 골목 맛집이었습니다 유바!